미술랭 미술랭은 건전한 술 문화를 지향합니다 <웃음> <웃음> 그후야하고 있어. 저희 아, 이슬랭의 음. 첫 게스트, 아네 덕인님입니다. 오늘 아 <웃음> 오늘 촬영 이후 저희랑 여, 연락을 끊으실 것 같은 아 <웃음> 게스트분입니다. 아, 아 저기 도아 인사해주세요. 먹어본 뭐 사람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음. 더부스 맥주는 되게 유명하니까 음. 아, 역시 <웃음> 이, 이 음료가, 그러니까 맥주가 처음으로 미국 브루어리에서 만든 IPA 래네요 우리 엔딩 멘트가 자는 평등하게인데 <웃음>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응. 평등을 이뤄냈어요 약간 레몬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포티 음, 향도 조금 나고. 설명을 보니까 메론 파인애플 그리고 파파야파파야브있이스스 응. 근데 아키면 IPA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아 어, IPA 안 좋아하세요? 네. 어 너무해. <웃음> <웃음> 멀어지네. <덕이니까.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IPA는. <웃음> 벨기에 맥주! 워우! 벨기에가 맥주로 유명하죠? 유네스코에서 벨기에 맥주를 유네스코 문화재사들로 오~~ 이미지에 또 반해서 사게 되는 스트롱 에이의 구도야 구도 오~~ 색깔이 오 엄청 진한데요? 선탄빛이 막 그릇 선탄비 물만 나는데? 와. 여기 향신료가 들어갔는데 고수 생강 바닐라 황색 카레 카레? 아, 카레? 악주입니다 <웃음> 약주 <웃음> 근데 오히려 저는 안까보다더 맛이 부드러워서 어, 네, 맞아요 해도... 맞아요 그리고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겁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굳이 안, 안주를 안 찾게 되는 맥주 같아요. 음. 음. 이거 자체로도 되게 향과 맛이 풍부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맛들을 먹는 것 같아서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카스틸 눈커. 되게 네, 궁금해요. 고양이 음. 신기하게도 마치. 무려 11도입니다. <웃음> 한약 같아요. Oh, no. <웃음> 아 대단합니다. 음. 음. <웃음> 음. 맛없는 게없는게아 <웃음>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내내 스타일. <웃음> 아 근데 진짜 카라멜맛 나지 않아요? 응. <웃음> 입에 설탕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특이하게 비타민 C 가 들어 있어요. 아 어, 약주네요. 강철이 어떤 맥주에 어떤 잔을 좋아하시는지 일단은 부드러워요. 근데 나는 그냥 흔맥주는 잔향이 별로 없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전 음. 좋아해. 안주 타임. <웃음> 안주 타임. 음. 이게 치즈 버거죠. 예. 네. 예. 네. 이먹먹면건 나인 것 같은데. <웃음> 어 근데 진짜. 그죠. 맥도날드 치즈 버거 만나요. 음. 진짜 그 인위적인 음. 음. 인공 식품에 날드 음. 치즈버거 만나요. 어? 냐 왜냐? 왜냐? 웨웨덴냐 왜냐? 왜냐? 왜냐? 왜냐? 왜냐? 왜냐? 왜냐? 왜이 왜냐? 왜냐? 왜냐? 왜냐? 왜냐냐 신 맥주만 파는 음...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잔씩 일단 마시고 <웃음> 거, 이걸 사먹었죠. 그래서 이건 실 거예요, 맛이. 응. <웃음> <웃음> 근데 아... 이게 무슨 소금이 들어갔다는 그거인가요? 그거예요? 네. 솔트가 들어간 음... 맥주가 고세라고 하는데 어.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요거트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제목이 라시. 음. 망고, 라시, 고세. 어? 어 먹어, 어! 어? 덩어어가 나타났어. 시머머 시다 머머다 근데 많이 안머요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네 어, <목소리> <목소리> 응. 맞아요 <목소리> 진짜 망고 라머고머네요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라시>, <목소리> 응. 응. 어? 머머머머머머요머 아 이게 예. 정말 요거트처럼 응. 씹히지 않고 그냥 술술 음. <목소리도> 음. 네, <숭> 넘어가네요? 요거트인가? <웃음> 근데 신맛이 거, 거기 안에 다 몰려있는데요? 오, 우 음. 음. 그러네요.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루비의 레드 엘 같은 옛날 약병. 해적들이 을 지금 넘주가 주주. 해주세요 하면 e g 아. <웃음> 수 t t o n g 아까 준켈 같은 거 둥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는데 o u can have a c o 는 l But is it going to mug about? I'm going 우리 touch 에 y mother. What do you w 리 n t t 이런 맥주를 많이 팔아요. 못 보는 수입 맥주를 많이 팔고. 그래서 웬만한 맥 맥주들은 다 안다는. 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더 부습 맞 옆에 바로 앞에. 아, 가본 거 같아요. 역시다. 역시. <웃음> <웃음> <웃음> 저만 지금 쉬한 건가요? 아니, 나, 나, 나 해롱해는 지금 어, 올라오고 있는 거같아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어 아쉬워 아쉬워 <웃음> <웃음> 어디분이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남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사반나 사이더입니다. 맥주는 아니에요. 네. 사과주 아닌가요? 사과주죠. 불사이다. 개슨 <웃음> <게스> 나잇! 상큼하죠. <웃음> 사과사과 진짜 드라이하네요. 네 맞아요. 막달콤하 끈적거리죠. 딱 끝나요 어. 깔끔하게 왠지 남아프리카에서 나는 사과는 굉장히 맛있을 것같잖아요어 맞아 콩맛일 것 같아 더 달달하고 해도 응. 엄청 많이 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치트가 뒤에 배경에만 ㅋ ㅋ ㅋ 무 같다 나무 같다 뭔가 이 비지엄 깔아 놓여야 될것 같은데? 싸이크 뭐였지? <웃음> 아~~ 안녕~~ 할머니 이즈여 베스트부터! <알았어>. 저는 얘뱀 <웃음> 예. <뺀>. 저는 <웃음> 예에요 갑자기 앞자리로. 역시. 어. 이렇게 똑같은 거 떼서 와야 돼요. 아 그냥. 어. 그러니까 저 똑같은데.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흑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동코는 흑맥주는 아니지만 조금 흑맥주랑 비슷한 맛의 매력을 음. 좀 알게 해준 음. 첫 번째 맥주인 것 같아서 멋습니다어 어. 새로운 맛이었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벨기에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오. 오. 오, 덕님. 오, 뭐야? 어, 덕님, 어, 뭐야 뭐야. 저는 상대적으로 아쉬웠어 근데 사실 이것만 먹으면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막 뭐, 워스트 이거는 없는데 굳이 고르자면 이거라고 생각. 이것도 사실 굳이 고르자면. 나는 향긋하게.